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입니다 네. 6시만 되면은 저쪽에서 불을 활활 타오면서 불을 쬐고 있죠 다들 밀터로 나가기 위해서 어, 오늘은 어, 양평에서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 신축 떠발이 시공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현장에서 도착하는 대로 아, 거기서 여기서 내가 일,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산으로 올라가는데 <웃음> 어, 정말 끝없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이쯤 되면, 아, 여기서 시공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날은, 조금, <웃음>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어 예. 진짜 산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어요. 쯤 되면 현장 스캔을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주변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죠 자 보면은 신축이라서 전기하고 그 다음에 물이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타일은 박스가 젖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단에 하차를 해놨다는 거예 그리고 이제 실내로 진입하는 과정이 턱이 하나 있고 현관에도 이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죠 네. 이렇게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힘들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웃음> 주변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 저는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 다른 음에다한 팀이 더 왔어요. 한 팀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구성된 팀이고 어, 아, 저는 1층을 할줄 알았는데 아,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웃음> 네, 왜 그러냐면 은 1층에 먼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 작은아버지하고 저는 2층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아 용역 아저씨인데 창문을 열고 쓰르셔야 되는데 그냥 문 닫고 쓰고 계세요. 저런 거보면좀 답답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전 방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웃음> 그리고 현관 시공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저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웃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커피 꼭 커피를 먼저 타야 됩니다 커피를 타고 한 잔씩 돌려드려야지, 예, 그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커피에 물이, 물 맞춤을 보고도, 예, 경력을 조금 파악할 수도 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웃음> 예, 물, 이거 정말 잘 맞춰야 돼요. 예, 잘못 맞추면은, 예, 좀 분위기가 그려집니다. 예. 좀이거걸좀 알아서 타 먹었으면 좋겠어. 아. 꼭타 줘야 되나 이거를? 또 와서 가져가면 되는데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 또. 이런 게좀 그래요. 예. 배달갑니다 배달. 갑니다, 배달. 이제 설명을 드리면 2층에서 이제 시공을 시작해야 되니까 저는 조금 바빠요 1층이라고 했으면은 벌써 다 자리 잡고 타일 세팅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동선이 길다는 거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타일 한 4박스 정도를 2층에다가 먼저 올려놓고 하면은 그때 기공은 이제 실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실을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실내님이다 끝이 나니까 그 안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붙임 해야되니까 사물해를 먼저 비벼야 되고요그 다음에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이 딱 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수도꼭지가 안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코스를 기역자로 이제 딱 접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걸 풀러서 이제 물을 이제 잘쓸수 있게 담아놔야 되는 상황인거죠 자 제일 먼저 사물을 비비고 그 다음에 시멘트 두삽 정도를 깡통에나 담아서 따로 이제 가져다 줘야 돼요 붙일 때 기준장을 붙일 때 시멘트를 종종 사용을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이 산을 넘고 저 현관을 올라서 이제 2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건너서 가져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을 큰 드럼통에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현관 턱이 높으니까 건너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편하게끔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4분 달라붙으면 무거우니까 뭐 반생이나 아니면 뭐 강목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털어내면 됩니다. 사물의 보급을 하고 있죠. 자, 산을 올라서 <웃음> 오전이라서 아직 몸이 좀덜 풀렸는데 현관 턱을 넘고 h a Haha. Haha. Haha. Haha. Haha. Haha. Haha.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타일... 이제 곰빵이 시작이 되, 되는데 타일이 지금 젖어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벗겨내는 것도 일이고 가지고 가면서 타일 밑단이 터지지 않게끔 해서 손으로 받쳐야 되니까 그만큼 힘이 더 드는 거고 자 1층 지나고 있죠 <웃음> 2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층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죽겠어요. 너무 죽겠어. 여기 타일을 떠붙임 배우려고 이렇게 참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냥 참으면서 버티고 견디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사물에도 리필해주고 타일도 올리고 하면서 이제 하다보면은 문 앞에 저렇게 이제 그라인딩 할 거를 놔요 그러면 이제 제가 틈틈이 하면서 이제 그라인딩도 하고 뭐 타일도 벗기고 사물에도 리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층이라고 했으면은 벌써 다 끝났을 상황인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제 뒷일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타일 이제 놓는 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 이제 첫 장은 이제 빼서 이제 놓을 곳에 저 뒤에다 놓죠. 저렇게 놓는 이유가 있어요. 예, 타일이 촘촘히 이제 8장이 들어있는데, 36각은 8장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첫 장부터 이제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쓰다보면은 그 다음 장에 앞에 표면이 그니까 이발이라고 하죠 표면이 나가요 칩이 깨질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 장을 미리 빼놓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탈 뒤에 있는 뭐 용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양지라든지 이렇게 캡같은 것도 빼고 하면은 파일이 상하지 않고 세팅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을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없나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3월에를 리필하고 있죠. 기공이 안에서 그라인더 할 거를 막 그려놓고 이제 바깥으로 빼놔요. 그럼 저거 이제 들고 나오면서 또 그라인딩 해주고 갖다주고 밑으로 내려가고 또 올라와서 타일 까고 정리하고 썰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이면 무조건 힘든거예요 이게. 그리고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거 다음에 필요한 거 계산해서 미리 이렇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병칸체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이제 사물을 털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줄눈 사이에 사물에 튀어나온 거를 모으로 세워가지고 빡빡 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줄눈 열때 깨끗하게 이제 줄눈이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했다 하면은. 그줄눈 사이로 시멘트 이런 사모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줄눈이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뭐, 따라가면서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제 일도다 끝났고, 주변 정리만 하면은, 이제 뭐, 다 따라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원래 3월에로 이제 더찜 시공 했을 때는 줄눈을 바로 넣으면 물이 노랗게 이제 심해물이 배와서 안좋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님 그냥 바로바로 줄눈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주셔야 되고 보면은 이제 위에 상단부터 미리 넣어 놓는 거예요 하단은, 충분히 공간 있을 때도 넣어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마가 이제 한 개만 들어가니까 반대편에서 우마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윗단부터 빨리 넣을 수 있는 것만 해서 빨리 넣어놓고, 예, 우마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윗줄만 넣었어요. 그래서. 때 저는 내려와서 하단에 이제 줄눈을 넣는거죠 이런식으로 순서가 다 있어요 조금일 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모르면 물어보면 시공하면 됩니다 뭐 공모장갑 끼고 타일도 썰고 뭐 이런건 기본이에요 네. 자벽체 타일링 다 끝났고 매지도다 끝났고 이제 바닥 시공이 기다리고 있죠 자 아까 사장님께서 <웃음> 위에 있는 레미탈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레미탈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사물레를 어, 채워 놓고 있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접착제 사용할 거니까 백시멘트로 이제 사용하실 거니까 백시멘트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뒷일을 하는 거예요 또타일 원래 이게 오전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따라 들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유있어요. 저정도는 다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 자잘 썰어주고 이 뒷일을 보고 있죠. 어, 이제 저렇게 하고서 시공이 끝나면 주변 정리 정도는 하고 매지 놓고 이러면 이제 시공이 끝이 나게 됩니다. 기공은 시공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 정돈을 해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매지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려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화장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꼭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웃음>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제, 이 다리 하나로 목숨을 걸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신축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 한전에 와서 전봇대 달고 있어요. 전기 끌어올라고. 매지 넣어야 되겠죠? 바닥매지 유령은 누끈 코너예요 코너부터 이렇게 왼손으로 싹싹 비벼서 꾹꾹 눌러가면서 다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자로 돌아갈거예요 항상 코너가 접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넣는게 예, 편합니다. 왜냐면은 하 코너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부터 넣어야 됩니다. 안쪽에 손 안닿는 곳 이제 해서 밀어가면서 왼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이제 비비면서 쓸어오는거죠. 이런 식으로 매진는 끝이 났고 자, 이제 닦아야 되는데 닦는 것도 절대 신발을 신고서 한번 들어 왔으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다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물이라든지 이런 거 해놓고 안에서 다해결을볼수 있게 한번 들어 왔으면 바깥으로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주문 닦는 것도 코너부터 해서 이렇게 잘 닦아 주셔야 돼요 돌아가는 순서가 이제 닦는 순서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죠? 신축 전원주택 현장은 음, 뒷일을 만약에 하신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공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 먼저 갖다 드릴까요? 뭐 준비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물론 알아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기공마다 다 시공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현관은 1층에서 이제 시공한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팀이 했어요 이제구를하하니까 네, 고생을 하니까 1층은 그하게 시공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구를이시공이완성이됐습니하자뭐이끔하죠 오날은한 3시 반정도에 시공이 끝났어요 일은 퇴근을 합니다 타일 일이라는게 정말 힘들어요 네. 아 죽겠습니다 네. 떠버이 배워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네, 기공이 될 때까지 어,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 볼것이고요 네, 허락되는 만큼만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에큰 힘이 됩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전자일겜이었습니다